하나님께서 그가 언약하신 것을 확실히 이, 이루신다는 제목인데요. <웃음> 발람이 이제, 바, 그 속내를 감추고, 발락의 초대에 가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속내를 감추고, 그런 뜻을 보이니깐, 뭐, <웃음>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발락의 요구대로, 어, 저주를 하게, <웃음> 그, 하도록 부탁을 받았지만, 그 그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의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웃음> 세 가지 복의 내용을 오히려 어 선언했습니다 그세 가지 복의 내용은 저가 그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웃음> 주님이 그 말을 넣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이제 이런 면들을 잘볼수 있죠. 이런, 이런 속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웃음> 구원받을 만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웃음> 외방, 이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웃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궁율과 자비가, 인자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언약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좀더 진전된 내용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인간 편에서는 아, 아담의 후예로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회복할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웃음> 약속 가지고 그 이제 어떤자가 그구그 구원에 이를 것인가 그메시메로 말미는 구원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제 어떤자가 그 <웃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틀은 <웃음> 하나님과 예수 그스도의 사역과 성신의 사역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주어졌고, 또그 시로 말미 아마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제 주어졌던 것이고, 그 틀을 가지고 이제 더 진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강설 내용 중에도 이세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발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입을 주장해서, 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고 할 때도, 이전 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 도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발람의 경우가 이제 신약에도 어 몇번 유다서나 뭐 베드로후서 이렇게 에 나와 있듯이 그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모양새를 하고 하나님이 내신 형식을 취하는 듯했지만 내심으로는 그 이제 그 탐욕을 버리지 않아서 <웃음> 하나님 앞에 미친 선지자와 같이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경우를 통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국률로 어, 어, 선택과 언약적인 사랑을 받아서 존재해갔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또이 궁유를 입은 거예요. 이게 <웃음>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철저히 그 구속사 안에서 그 역할과 관련해갖고 자비를 베푸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그뭐 출애굽 이후에. 계명으로 주실 그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조차도 그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율법들은 어,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후에 그 은혜를 누려가는 차원에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처럼 있는데, 발람선자의 경우나, 또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 또 심판받아서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그렇게 크게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가? 결국은 그리토 안에서의 구원과 우리를 위한 일이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속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그 우리가 시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인내하면서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어 특성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 특권을 행사하고 그 책무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개혁교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개혁, 그, 교회 후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심으로는 3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3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표를 이루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자. 매 순간. 교회,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교회 한 분자가 됐으니까,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아가야 돼.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교회로서 그, 그 일을 받아가야 돼. 근데 그거를 또 껍데기만 또 이스라엘처럼 껍데기만 주장하고, 혈통만 주장하고, 껍데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 또 껍데기로 아브라함의 약, 저 이삭의 후손이라고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약속의 진정한 자녀가 될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실체가 된 예수 그리토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할수 없어요. 예수 그리토 안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참 어미로운 얘기가 자비로운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도, 그 크신 하나님도 잘 알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도 잘 알고, 그 <웃음> 예수님, 주님의 그 성육신의 그 사랑도 잘 알고, 높이 되신 주님께서 또 성신으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어, 교회를 그 당신의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새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삼는다. 여기서, 진짜, 이제 세 사람으로서 그 존재와 속성을 잘 나타내고, 그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람하고뭐 다를 바가 뭐. <웃음> 발락도,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서 그런 소문도 다 들었을 거고, 그 은혜를 다 알았을 것인데, 반락도 이제 그런 걸 알고, 거기, 거기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독자적인 나라를 행사하고, 자기 그 나라가 선화하는데, 이스라엘이 부, 불편한 존재가 되니까, 저 그래서 저주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가장 세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저이 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세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흩어져갖고 그 왕국을 세웁니까? 그런 소문도 못 듣고 살아가다가 망할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지금, 발락왕, 모합, 이쪽, 이쪽의 지역에 가장 육신적으로도 근친이고 가깝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요. 그런데, 그그 그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면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뭐 이스라엘 나라와 대등하게 뭘그 역사 속에서 뭐 살아보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된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면들을 잘그 해안에서, 이, 이런 것, 이런 게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웃음> 뭐, 내 친척이 뭐, 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내, 뭐, 가족이 다니고 해도, 사실은 내가 그,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를 진짜 같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어야,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축복과 은총을 누려가는 거죠. <웃음> 가장 가까이서 그걸 못 누리면 참, 음,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으면 다 구원해 하셔야 될것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이거 왜 이스라엘이 죄가 있었음에도 용서해 줬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생각할 내용이라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악질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아주 고약한 겁니다. 그건.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분. 그럼 이스라엘을 용서하셨, 하셨, 지금 이 사람들을 보기에, 저기, 그, 이스라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서로, 어 저기 내가 더 낫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저 사람 속에 나타난 은혜 부복을 하고 저 사람 속에 어린 아이든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결과를 내도 그참 주님의 일하심이 참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해.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지금 묶어주셨으니까, 이 교회 아로서 행보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육신의 가정이 어떤 그 목표하에서 이 세상에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웃음> 그걸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택적이고 원약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어, 주님, 그, 주님의 그릇, 그릇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뭐, 아무리 그 과정 속에서, 뭐, 나무가 튼튼하고, 아주 훌륭한 가지와 잎을 내고 꽃, 꽃을 피 펴도 열매. 열매가 인격으로 사역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꽃핀 것까지도 허사해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꽃핀 것까지도 허사라고, 사실은.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계성 속에서. 존재로서 그 주님처럼 주님처럼 나타내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악용하지 않고 선택의 원리 안에서 자신을 다 들여가는 사람 주님의 예정을 운명농적으로 악용하고 자기 죄를 즐기지 않으면서 진짜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 바울조차도 <웃음> 우리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 또 내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큰일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의미 있어야지 과정. 오늘 하루 속에 열매가 있어야지 나중에 열매를 맺으려고 나중에 다 준비한 다음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에.